오늘은 고양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화장실 대청소를 해줄 거예요. 고양이 화장실 관리를 안 해주면 변을 안 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청소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는 한 3주에 한 번씩 해주는 편이고요. 모래는 매일 보면서 모자랄 때마다 채워줍니다. 아이고, 어. 깨끗한 것도 어떻게 알고 또 싸냐? 씌워지니까 좋지. 일단 모래를 깨끗한 것만 골라서 비닐에 담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싹다 버리면 양이들 냄새가 사라져서 어색할 해수 있어요. 통을 닦아준 후에 원래 있던 모래랑 쇠모래랑 섞어줄게요 지금은 바닥에 있는 가루를 버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보면 어, 너무 더럽다 두부모래를 씻을 때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더잘 닦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솔로 문질렀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모래가 안 눌러붙습니다 p a 봐봐. 봐봐 봐봐 어때? 깨끗 p 좋아? a p 좋아요. 비빈다. 깨끗한 냄새 나지? 까미.